안녕하세요 만들어봐요 오늘은 쉽게 만들 수 있는 하트 종이 오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종이 오리기를 할 때에는 색종이 한 장과 가위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은 우선 대각선으로 반 접어주세요 여기에서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반을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왔죠? 그러면은 여기 반, 여기 기준으로 이 선을 여기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뒤집어서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이런 모양이 됐죠? 그러면은 요 중심으로 가위로 이 부분을 우선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주세요. 자,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서 연필로 하트 윗부분을 그려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트 뾰족한 끝부분을 그려주세요 여기 부분은 붙어 있어야지 하트가 나란히 나란히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잘라버리면 안되니까 이 정도 띄워주세요 그리고 안에 작은 하트, 작은 하트를 반 그려주세요 그러고서 요 선대로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가위 사용할 땐 조심하시고요 요 종이가 여러 겹이라서 가위는 잘 드는 가위로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조심조심 이렇게 오려졌으면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살살살살 살살 펼쳐주세요 그러면은 펼치면은 예쁜 하트가 완성이 됐네요 선물 포장할 때 위에 붙여줘도 좋고 콧받침으로 사용해도 아주 예쁠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도 예쁜 종이 하트 오려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